다음에 또 남은 거지. 네, 우리 BTS <웃음> 대망의. <스피커. 웃음> 아 나는 말만 들어도 너무 너퍼로소이 나와서 사실. 일단 얘기 안할 수가 없는 게 이제 음색이 지민님 음색이 노래랑 되게 잘 어울려 모조가 되게들린다고 해야 되나? 이게 매혹됐어. 아, 또그 전에 작년에 <웃음> 투모로우바이투그를 <웃음> 작업을 하면서 그 생각을. 그니까 사실. 그렇다면, 팝핑그룹은. 그렇지. 그, 그니까 우리조차도 사실은, 아, 꿈을 거 정말 다 꿈꾸라고 꿈고 싶은데, 아이, 그래도, 의뢰 안 하시겠지. 음. 라고 생각을 했는데, 정말 진짜 생각지 못하게. 음. 그러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, 입을 다물기가 너무, 음. <웃음> 그 말을 음. 이제 하지 않고 참아야 되잖아. 음. 발매가 되어가지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가장 괴로